레깅스 레깅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레깅스를 입고 왔어요. 자 우선 어,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0만회 이상을 기록한 유라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스타 회원입니다. 레깅스는 왜 입나? 저조우라고 입죠. 레깅스. 우라고 편하기도 하고 어. 예쁘기도 하니까 저의 만족으로 음. 입는 게큰거 같아요 그 음.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 <웃음> 누가 막 아, DM으로 진짜? 뭐라고 악플이 잖아가지고 왜 이렇게 서럽게 어, 얘기해가지고 누구 뭐혹시냐막 이런 댓글이 아, 있으신 거아지고 아, 그런 거 말? 아닙니다 아. 맞아요 자기 만족은 이면입고운동하면 아. 기분이 음. 좋거든요 그리고 더막 이쁜 옷 레깅스 같은 거 사면은 더 헬스장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솔직히 길거리 많이 돌아다녀 보긴 했거든요 음. 그러면은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좀 징그럽죠 아 싫어? 그냥 입었구나 정도의 시선이면 괜찮은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음. 너무 좀 술면 잘안돼 레이저 레이저가 발사되는 분들 있거든요 그때는 좀 아. 좀 어, 보지 그러면 은실제로막 이렇게 막안 좋게 보는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위아래로 훑으시는 건 다반사고 어떻게? 어떤, 어떤 느낌이 어. 훑음이에요? 이뻐서? 남자분들은 좀 신기하다는 느낌? 음, 으이로 이렇게 음, 보시고 어, 깨끗요 <웃음> 어,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고 여성분들은 음, 재수없어 이런 느낌? 재수없어 네, 좀 이런 것 같아요 어. <웃음>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웃음> 조금 조금씩 도담스럽지 않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걸로.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입 보려고 입은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보셔도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너무 눈빛이 요즘에 응. 뒤에 엉덩이 고리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레깅스가 있더라고요. 음, 좋아요. 음.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거면 보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음, 음. 안 입은 줄 알고. 엉덩이에골까지싹 들어가는 거두 거 분이 잘, 자주 입으시는 거 같은데 요즘에 유행이기도 하고 좀더 엉덩이 힙 라인이 예뻐 보여요 맞아요. 일반 그래... 그냥 레깅스보다 아 그냥 보다 그 엉덩이가 부각돼서? 약간 일반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선 같은 게안 들어있는 거는 약간 엉덩이를 너무 눌러요 그래고 되게 눌러요. 납작해 보여요 내 아, 실제 그래. 엉덩이보다 더 작아 네. 보이는구나 네. 그냥 일반 레깅스는 음. 스포츠 브라 음. 입는 느낌? 그쵸 일반 레깅스는 스포츠, 스포츠 브라 내가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 <웃음> 아, 있던 가슴도 납작해집니다 맞아요. 아, 아. 방금 나그 공감했어요 엉덩이 고리는 게 편하겠네? 오히려 저는 그런 거같아 되게 좀덜 음. 덜 덜, 덜, 덜덜덜 타입이에요 그걸 골레깅스라고 해요? 지금 지었어요 <웃음> 레깅스의 현재 끝은 이 셔링 골레깅스인 거네? 타격적인 건 그런 그치? 것 같은데 그렇게 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살이 보이는 시스루, 어. 시스루 아, 같은 거 있잖아 실제 그런 유명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요 시스루 음. 와이 레깅스를 어떻게 입지 않은 그런 레깅스 없이 있어요? 헝큰색 <웃음> 어, <근데. 웃음> 아직 그렇게 있어요. 많이 보는데도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웃음> 어? 어... 아 진짜로 <웃음> 어떤 생각은 아닌데 눈이 흔들리겠어요 <웃음> <웃음> 약간 이렇게 살색 같은가 음. 옐로우 색상 입으면 은 순간 안 입었다가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진짜로 음. 그. 그러니까 홍은님도 이러시는데 일반 그러니까.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은 <웃음> 더 그랬죠 이게 보면은 한번 음. 한번 아, 일어서 볼까요? 같이? 음. 음. 이러면사람들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는 색깔도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라인 나오고 그러면은 저도 일부러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웃음> 볼, 아, 볼 수밖에 없는데 <웃음> 저도 이게 편해서 있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 같아. 자기 레깅스 한번 자랑해 주시면 돼. 아, 먼저. 이게 <웃음> 자제거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 레깅스. Like 밝잖아요. 이게 밝은 게 이런. 음. 느낌. 명암이 늘어나요 명암. 음. 그러면 이, 이런 지금 데, 이다 허벅지가 이런 데가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이런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밝은 색을 산게 있고, 음. 저는 이런 요즘 이런 컬러, 짧한 컬러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런 라임색 컬러를 입었고, 그 위에는 밑에가 화나니까, 위에는 좀 무난하게 화이트로 맞춰서 입었고, 그리고 뒤에는 요즘에 그, 그거 있잖아요. 셔링? 셔링입니다, 셔링. 아셔링백에서 구나 아무래도 예쁜 걸 좋아하다보니까 핑크 핑크노주 <웃음> 아, 핑크. 핑크, <웃음> 핑크 <노즈. 웃음> 그리고 또 약간 이거는 좀 그런 엄청 타이트한 건 아니고 약간 좀 엉덩이 라인 좀 썩대게 되는 가운데도 음. 좀 핸도 있고 치부 입런 것보다는 양말을 여기 끝까지 해가지고 맞아, 음. 양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은 거 입는 거를 어, 좋아해요. 제가 아, 보기가 좀 편해요. <웃음> 라인이 사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라인이 사는 음.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도 높이어지고 어, 정확하게 운동 동작을 할때이 동작도 보이거든요 음. 남자들도 음. 나시를 입잖아요. 어. 음. 나시가 그냥 나시 같잖아요. 이 광배가 얼만큼 보이고 등 근육이 보이고 숨어가 보이고 가슴이 얼만큼 파여서 대흉근이 이거 다 신경 써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나시 고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음. 자기 근육 보려고, 음. 그쵸. 자기 근육 보여주려고 나시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저도, 근데 그거랑 비슷한 저도 거잖아. 저거 어깨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이게 긴이 음. 정도 반팔 입으니까. 음. 어깨에 있는 근육이 안 보이더라고요 운동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 왜 나시를 왜 운동할 때 있는지 이해가 어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으시는 거는 응.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한건 아니에요 제가 <웃음> 이 Y존을 어떻게 <웃음> 극복하느냐가 아... 관건 아니에요 Y존 아, 프리라고 해서 그런 레이스 많이 나오는데 응. 아예 부각 안 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제 기준은 그러면 그런 거 살찐 건가 그냥? 에? 아, <웃음> 살짝만... 약간 근데 어. 약간 여기 앞에 봉지선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좀더두꺼이 돼요. 아. 아 맞아, 어. 중요해 왜냐면 남자들도 어깨 라인이 나그랑이냐 나그랑이냐? <웃음> 나그랑이냐. <웃음> <웃음> 이렇게 뭐라고 <물어봐야죠. 웃음> 하죠? 어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넓이가 좀 아. 달라 보이긴 해요 음. 여성분들 무조건 레깅스를 자존감 높이게 입을 수 있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입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살 빼고 입고 싶은 걸 미리 입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더 현타가 없단 말이에요 네. <웃음> <웃음> 자기가 살쪘다고 저는 더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가 살쪄도 자기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웃음>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반대로 레깅스 입는 남자를 보면 어때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회양복을 입어도 이제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멋지실 수 있지만 그 장소에 맞게 옷을 입었잖아요 게다가 레깅스 아무나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음. 하체할 때 왜냐면 이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 막 스쿼트 하실 때 짧은 반바지 입으시는데 어.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덧어 올려주는 <웃음> 거 <웃음> 맞아 맞 그것보다는 덜 민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리고 그런 안 늘어나는 바지는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은 이게 바지가 내려가 이렇게 말려 그래갖고 엉덩이가 더 많이 보여. 더요 <웃음> 어, 더 민망하지 지금까지 저희가 여자 레깅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 채널에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좀 몰랐던 내용들을 분 많이 아, 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어,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그분들은 좋은 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웃음> <웃음> 지금까지 호원이TV의 호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민망해요. 레깅스 뚫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레깅스는 제 만족입니다.